왔냐면요! 왜죠? 텔라님음 저희가 스튜디오에 온 이유는 바로바로바로 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수박송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왔습니다. 네, 저희는 수박송 뮤비를 찍으러 왔어요! 왔지요! <목소리> you... 수박이 최고야! 팍팍팍팍팍! 수박수박이야이야이야 촬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먼저 <웃음> 저도 랩북은 촬영했어요 이제 또 2차로 촬영할 건데 그 전에 저희 약간 메이크업을 수정하고 촬영 들어가려고 해요 좋지요 저희가 할 메이크업은 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짠이 하트 스티커를 이용해서 하트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와우 하트 메이크업 하면서 재밌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겠죠? 그럼 다같이 조치오를 외치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메이크업하기 조치오! 조치용. 하트 스티커를 짠! 먼저 하트 스티커를 하나 떼서 얼굴에 붙여줄거예요 얼굴에 이렇게 헬라 너도 하나 떼서 붙여 어, 알겠어 이렇게 붙이면 돼? 흠, 음. <웃음> 재밌다. <웃음> 맞아, 재밌어. 나머지도 붙여볼게요. 오! 이렇게. 짠! 이렇게 다 붙였으면 이제 부츠를 이용해서 색칠해줄 거예요. 색을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렇게 경계에 발라주면 됩니다. 어... 잘안 보이네. 근데 이렇게 하면 되긴 해요. 어! 이다! 이렇게. 오. 핑크색을 이렇게 발랐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잘안 보여서 여기더 진한 색을 색칠해볼게요. 더 진한 오렌지 색깔을 색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경계 부분에 오! 조금 보인다 이렇게... 어? 나는 이 색깔 할 거야 엄청 빨갛게 될것 같아 와우 이제 이렇게 선명하게 발라줘서 좀 많이 보이겠죠? 이제 여기는 전체적으로 약간 두꺼운 붓을 이용해서 펴발라주면 됩니다! 오지역. 마지막으로 두꺼운 색깔을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딱딱게해주면 우와. 됐어. 이렇게 다 됐죠? 그럼 이제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너무 기대되는데. 나도 기대돼. <웃음> 어떻게 될까? 아, 일단 이거부터 하나 떼어볼게요. 오! 잠깐만요. 볼게요. 하나, 둘, 이렇게. 아, 신기하다. 예쁘게 잘된것 같아. 어 신기하다. 와우 예쁘다. 맞아 예쁘고 재밌다. 나머지도 다 떼보자. 와우 여기 오 신기해 재밌어. 하고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하겠습니다 와우 와우 와우 수박 시원 좋아 오 지금 수박먹어 우리 케이크 만들자 쉽고 간단하게 make blueberry watermelon cake 수고하셨습니다 네정공끝 이렇게 저희 무사히 잘 촬영 마무리 했는데요 맞아 저희 이번에 나온 신곡 수박송 시원한 수박을 먹는 것 같은 분위기를 담았는데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요. 또 이번 영상에서는 스텔라의 멋진 랩도 볼수 있습니다. <웃음> 아, 저 오늘 랩 파트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꼬빅시다. 음. 어, 와, 촬영 다 했어? 음. 너 이렇게 늦게 왔어. 우린 다 끝났어. 나는 수영장 촬영 이미 한거 같지. 어? 여러분 수영장 촬영도 시원하게 같이 봐주세요. 조화나게. 어, 너네 뭐야? 하트 화장했냐? 오, 귀엽다. 잘됐지. 안 그래도 우리 대 성공하려고 했는데 같이 하자. 좋아. 뭐가 해? 아, 어, 하트 화장 우리 하기. 네. 네. 수박 먹어 우리 케이크 만들자 쉽고 간단하게 make blueberry watermelon cake first you got a watermelon then you choose your favorite flavor once you pick your final toppings boom cake will pop up got it well well well 수박 시원 맞아. <목소리나> <목소리나> <목소리나>